근데 친환경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? 얘랑 차이가 뭐예요?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의 지장 템은 바로 바로 아로마티카의 설거지 비누입니다 지금 들어있나요? 아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인데 저 이거 처음에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PD님이 <웃음> 저한테 설거지 바 가져가라고 여기 책상 밑에 있다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그 열어보니까 책이 나온 거예요 <웃음> 책이 아니라 이게 제품 패키지고 이것도 다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의 <웃음> 오늘의, 오늘의 주인... 지장템입니다 사용감이 있네요 이것은 <웃음> 저희가 이미 사용을 해봤기 때문이겠죠? 맞아요 당연합니다 제가 네. 썼습니다 <웃음> 이건 샴푸 바고 이거는 이제 거품을 내는 거품망이라고 하죠. 거품망이 들어 있고,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본 설거지 비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샴푸 바처럼 요만한 크기였는데 네. 저희가 사이좋게 나눠 쓰느라 이렇게 조금 작아진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음? 음? 처음 받았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게 비누처럼 생긴 게 거품이 잘 날까? 음 되게 궁금했거든요. 저는 원래 샴푸 바를 쓰던 네. 사람이라서 이렇게 거품망이 조금 남아돌아가지고 <웃음> 거품망을 네. 써서 설거지 비누를 사용을 했는데 적당히 난다. 어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액체 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펌핑을 하면은 설거지 끝날 때까지 충분한 거품의 양이 나잖아요. 아, 그쵸, 그쵸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비누칠을 하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거품이 살짝 모자라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쓰다가 다시 비누칠을 하고 또 비누칠을 하고 한두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거 아세요? <웃음> 너 <너무> 뭐요? <웃음> 아니, 궁금하게 하세요! <웃음> 액체 세제, 원래 정석 사용법, 원래는 물 1L에 세제 뭐 1g? 아 1.5g? 그 정도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적은,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양이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까 말하신 것처럼 네. 이렇게 펌프 두번 하면은 네. <웃음> 어, 영향이 넘치는 거예요. 네. 제가 굉장히 환경오염의 주범이었군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반성하겠습니다. 네. 세제 과대 사용하셨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적응 용량을 쓸수 있어서 음. 되게 좋더라고요. 마음에도 좋고. 네. 환경에도 좋고. 네. 네. <웃음> 세정력 같은 건 어떠셨어요? 아 저는 세정력도 괜찮았어요. 음. 기름이 묻은 후라이팬이라든지 네. 뭐 아니면 라면 든 냄비라든지. 아, 라면 드셨구나. 맞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것도 되게 잘 씻기고 아하. 뽀득뽀득하게 잘 씻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처음 받아서 가져간 날에 마침 제가 순대국을 먹었어요. 순대국 되게 기름지잖아요. 그래서 아, 이 기름때가 과연 잘 닦일까? 좀반신반 하면서 얘를 딱 꺼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썼는데 딱 만져봤을 때 뽀득뽀득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뭐 세정력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향이 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아요, 맞아요. 무향 저는 설거지할 때 하나 재미, 재미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하나 재미 중에 하나는 집에서 쓰는 세제가 레몬향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괜히 좀 상쾌한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향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 내가 제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가? 음. 좀 쉽긴 했는데 그거 그러면은 왜 향이 없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가요 성분을 보니까 음. 향기를 내는 화학 성분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음. 뭐 로즈마리 네. 잎 정도? 그 정도더라고요 어, 그럼 여기 조금 박혀있는 약간 갈색의 아, 맞아요, 것들이 로즈마리인 가요 아로마티카에서 다른 화장품을 만들면서 로즈마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, 네. 그 잎이 남아있는 네. 아.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버린 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재사용 뭐 같은 아, 그쵸, 그런 게 있네요 여기에 또 의외의 성분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들어갔길래 여기 비누가 살짝 달콤하게 네. <웃음> 설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, 설탕이 저희가 먹을 것도 아닌데 설탕이 아, 들어가 있어요? 왜, 왜요? <웃음> 설탕같이 조금 달달한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 거품이 더 풍성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, 그런 비밀이 <웃음> 찾아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, 그럼 혹시 이 설거지비도 말고 예전에 소개했던 샴푸바 같은데도 설탕이 들어가 있나요? 아그렇게 <웃음> 여기에 <웃음> 띄우겠어요 <웃음> 설거지 비누 가격대는 얼, 어느 정도 되나요?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120g이었는데 <웃음> 네. 120g에 만원 정도 한,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한 네. 요만한 거에 만원 정도 아, 그렇죠, 그렇죠, 하면 싼 가격은 아니네요, 아 사실. 제가 다른 브랜드 거를 좀 찾아봤는데 뭐 3,000원대도 있고 요거한 반값 정도 되는 5,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조금 특별히 좀 비싼 것 같아요. 이게 또 설거지 비누들이 성분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더라고요. 아 같은 친환경 설거지 네. 비누라도 뭐 자연유래 성분이 더들어가 하면 좀더 비싸지고 비건 인증을 받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비싸지고 <웃음> 어 근데 뭐가 지금 새로 왔어요 제가 쓰는 거 아니고 <웃음> 네. 회사에서 쓰던 액체 주방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친환경 마크라고 적혀있거든요? 어,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친환경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? 얘랑 차이가 뭐예요? 둘다 친환경이긴 친환경인데 네. 이렇게 국내에서 친환경 마크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조금 낮거든요 아 그래서 뭐 금지 화학약품을 안 넣는다던가 음. 특정 화학약품을 기준치 이하로 넣으면 친환경 마크가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아 아, 완전히 환경이 엄청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 음흠. 이거죠 그래도 네.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. 좀더 성분을 살펴보면서 친환경인지 한번더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네.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잖아요. 아그 거품을 나게 하는?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이제 물을 되게 많이 오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이 거품이 뭐를 막을까요? 물에 떠 있잖아요. 막. 햇빛이랑 산소? 아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자정 능력은 물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분해 능력을 방해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런 일반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15%? 그렇게 어, 들어가 맞아요, 있는데 맞아요. 이제 이런 제이 친환경,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에는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덜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좋겠죠 네, 이 설거지 비누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네. 하나, 둘, 셋 조금씩 반개 찍어도 나요 <웃음> 반개도 <개는 웃음> 안 되니까. 아 다른 이유는 아니고 직접 써보니까 세정력도 괜찮고 거품도 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가격대가 있다는 게 살짝 감점 요소였고 이제 또 어. 하나는 가지고 있는 액체 세제가 있잖아요. 이제 그거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<웃음> <웃음> 너무 음, 말이 네. 긴. <웃음> 아 저는. 비도 오래 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. 하나 찍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고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음. 이렇게 싹 걸어놓으면 밑에 바닥에 곰팡이도 없고 아 깔끔하거든요 음. 이 설거지 비누는 한 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?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우리 지장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요새가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어그렇네요한번 <웃음> 염력 염력 <웃음> 염력 <웃음> <야> <웃음> <야> <웃음>